아 피곤하다... 아, 졸려 진짜...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진짜... 안 그래도 요즘 피곤해 죽겠는데... 몸 때문에 요즘 아무것도 못하고... 낫지도 않고 아.. 안되겠다 오늘은 진짜 집에 가면 바로 뻗어야겠어 지하철 타고 가면 한참 걸릴테니까 택시 타고 와야겠다 어.. 오늘 같은 날은 아니야 진짜 택시 타야돼 괜히 돈 아낀다고 지하철 타면 절대 못 일어날 것 같다 아.. 아 네네 아.. 네 거기로 가주시고요 아 기사님 저 혹시 좀 죄송스러운 부탁인데 아저 도착하면 좀 깨워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오늘 몸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요 <웃음> 네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야? 어, 나 분명히 택시 탄거 같은데 손은 왜 웃겨 있고 아, 저, 저기요 저 저기 아무도 없어요? 여기 어디예요? 누구든 제말 있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 아, 여기 여기 사람 있다고요 저기요 <웃음> 벌써 10분은 넘게 부른 것 같은데 뭐야.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생각해봐 보든가. 생각. 난 그냥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니, 오늘 좀 쉽게 가려고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인 거야, 진짜? 그냥 지하철 탈 거야. 괜히 타지도 않던 택시 타가지고 이게그 기사 새끼가 이런 건가? 아니, 근데, 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떡하려고. 우리 집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이게 아, 추워 아 배고파 죽을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잡아왔으면 뭐 이, 이유라도 있을 거 아니야 아나 이대로 죽는 건 아니겠지 아니 뭐라도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그냥 방치해 놓고 여기서 아무도 모르는 채로 이렇게 죽고 싶진 않은데 졸린데 죽은 건가? 아, 아니, 구나 근데 여긴 또 아까랑 다른 곳인데 따뜻하기도 하고 아, 손손풀풀있잖잖아그래도 문은 잠겨있고 아이씨 그럼 그렇지 아 맞다 핸드폰 핸드폰 아아 역시 망했어 아,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 이렇게 갇혀있는 거지? 그리고, 파리, 이 자국은 뭐야? 아무리 봐도 주사바늘 자국 같은데, 주사 같은 거 맞은 건가? 뭐지 나 납치돼서 막 이상한 실험 같은 거 당하는 거 아니야? 아씨, 몰라,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누가 나와서 뭐 말이라도. 했지. 근데 아까부터 왜 이렇게 덥지 불에서 열도 나고 아, 왜 이래 진짜 아 짜증나게 일단 좀 넣어서 쉬면 괜찮겠지 え <sighs> <sighs>